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신약 성경 170페이지 다 찾으셔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 자고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크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모니터 좀 바꿔주세요. 자, 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여기 본당 건물이 있고 또 비전홀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 글자가 좀 붙은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네, 그럼 본당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크게, 새, 날, 교, 회라고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이쪽 편에 비전홀에 예, 붙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언제 보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라는 문구가 딱 붙어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고 깊은 주제인지요. 저는 설교 중에 가장 힘들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예요.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이, 죄성이 많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어떻게 다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주제는 제일 설교하기가 까다롭고 사실 힘듭니다. 너무 깊은 주제라서. 그리고 눈으로 많이 보는 사랑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게 표현하기가, 설명도리기가 설교하기가 말할 나위 없이 쉽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화려한 문장을 쓴다 할지라도 또 깊고 심오한 철학적 단어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구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라고요? 차라리 울어버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말로 표현 안 되기 때문에 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말보다는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 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설교 내내 울 수가 없습니다. 어, 어. 울고는 싶은데 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려 치면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사랑 많이 듣지만 제대로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귀전에 생생하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주님은 사랑이시지 그렇게 늘 상투적으로 쓰는 문장이니까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어요. 무감각해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얘야, 네 엄마가 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라고 물으면 자식은 엄마니까 사랑하는 거겠죠? 엄마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대답을 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는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잖아요. 사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주고 또 주어도 고마운 줄 모르는 게 자식이더라고요. 고개 끄덕이지 않으시네?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 막 어떻게 그 자식 보고 뭐라고 할수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 다 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도 고마운 줄 모르는 게 우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식의 모습에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시는 게 당연하지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더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생생하게 하나님 사랑의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상식적으로 상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묵상되어지고 자꾸 고백되어지도록 느낌이 오든 오지 않든 하나님 사랑 안에 늘나 자신이 안겨서 행복해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한때 화제가 되었던 책 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백한 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캔빌더와 한센이 쓴,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책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책 제목, 그 내용은 200번째 포옹이라는 주제 이야기예요. 악성 최장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면회도 금지된 병원 독방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죽음과 맞닥뜨리고 있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의사였어요. 이 부자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고지식해. 완고하고. 감정이 늘 메말라 있어 가지고 자녀에게 사랑 표현, 애정 표현을 제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런 아버지들은 주로 이제 자녀의 말잘안 듣죠. 항상 자기 주장대로 해 버리고 아들이 나중에는 아버지만 보면 마음에 분인 치밀어 오를 정도로 너무 완고하시고 자기 주장대로만 하시고 어, 그러니까 이둘 사이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토로만 부자 사이였지 내적으로는 애정이 오가지 않는 사랑이 오가지 않는 상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지 않아서 악성 췌장함에 걸려서 코칫길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지 않아 돌아가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서로 마음으로만이라도 좀 사랑을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병문안갈 때마다 아버지를 한번 안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문안을 와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좀 안아드릴게요 하고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그 느닷없는 행동에 잔뜩 긴장이 되죠 그리고 몸이 뻣뻣해지면서 안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며칠을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의 굳어진 몸과 마음은 여전히 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병문안 올 때마다 계속해서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어떤 때는 아버지 팔을 저에게 좀 둘러보세요. 이렇게 저를 좀 안아주세요. 하면서 아버지를 계속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달 뒤에 아버지의 그 긴장된 자세, 그 뻣뻣한 몸이 점점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서로 껴안게 되었고 어떤 때는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점점 마음이 가까워졌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던 관계가 되었는데 200번째 포옹을 하던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얘야 아빈 나도 네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평생 아버지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사랑 표현을 난생 처음 들은 거예요. 네, 네 사랑한다. 이 표현을 들은 거예요. 200번째 봉을 하던 그다 저는 이 200번째 봉이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200번만 안아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200번만 안아주셨을까? 2,000번도 더 안아주셨을 거야. 아니, 2,000번도 모자라지. 하나님이 처음에 저를 안아주실 때는 제가 얼마나 뻣뻣했는지 안기기 싫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200번이고 2000번이고 지금까지 수없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요즘에 제 입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 200번째 안아주던 그날 그 아버지가 드디어 말문이 트렸다 나도 니네 사랑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를 2000번, 아니, 더 수없이 저를 안아주셨기에 요즘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안아주는 것이고 무엇이 안기는 그것까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닫고 느끼고 하면서 하,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이렇게 내 입술에 주님 사냥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것이 안고 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어떤 때는 감정이 안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러다가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들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행복해하는 그게 안고 안기는 거라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 아, 왠지 이 자리가 너무 부근해 마음이 너무 평안해 어떤 때는 이 자리에 앉았는데 눈을 감는데 눈물이 나와 왠지 몰라, 이유를 모르겠어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주르 흐르기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왠지 마음에 격한 어떤 감정이 예, 요동치기도 하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안고 안기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데내 자신이 너무 추해 보여 너무 불쌍해 보여 하나님 제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라고 고백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가기를 주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재미가 어디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힘 때문에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거 모르고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에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느냐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가실 날까지 시간이 째각째각 제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어. 이제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 앞에 선고해요. 자신은 이제 땅에서는 마지막 날이 이제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아시고 주님이 하신 중요한 액트 행동이 있습니다. 주님은 뭘 하셨나요? 뭘 하셨나요?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같이 읽읍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저게 주님의 보킷리스트죠. 보킷리스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저 장면을 보면 뭘알 수가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외쳐 이러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굴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자는 누굴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알렐루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보는 것이고, 예수님 하시는 행동을 보면, 아, 하나님도 저렇게 하시겠구나. 아멘.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회의가 일어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마음에 꼭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든든한 발이 여러분을 꼭 껴안아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아까 그 말씀에 눈에 띄는 것은 자기 사람이라는 구절이에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내 때가 다된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눈에 띄는 단어, 자기 사람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그 자기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누굴까? 자, 우리는 자기 사람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는가 하니까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인사 태풍이 몰아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적게는 7천 개에서 만 개라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뭐, 예. 만개 자리를 갈아치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그 인사태풍이 몰아칠 때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자리에 대통령 자기와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들을 심는 거죠 그게 어떤 정권이 바뀌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 코드를 가진 사람을 심어 놓으면 또그 심긴 사람은 또 위에 사람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또 자기 사람들또 심고 이걸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그러는데 이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사람이냐 아니냐가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 하면 부정적인 이미 평가르기,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 오늘 그것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자기 사람이란 이 어떤 의미일까 왜 자기 사람을 강조하실까 자이 자기 사람이란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다 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알다, 알다. 또 따라서 아시고, 아시고. 오늘 1절에 나오죠? 자기 때가 이런 다된줄 아시고 기노스코 아시고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계속 언급돼요 3절에 보면 돌아갈 것을 아시고 7절에 알지 못하나 알리라 특히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1절 한번 떼어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기 아신다 단어와 1절에 아시고 단어가 같아요 요한봉 13장 21절을 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주님이 뭘 아셨던가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셨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가룟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가론 유다처럼 자기를 팔 자가 있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와 같이 지금 주님 최후의 만찬 자리로 들어가거든요 그 자리에 베드로와 같이 자기를 부인할 자 맹세하면서 부인할 자가 있다는 것도 잘 아셨어요 그리고 가론 유다 베드로뿐인가요? 지금 자신 곁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이 자기 사람이란 당신 자신을 부인할 배도로 당신 자신을 팔아넘길 가는주다 이런 사람 위시한 사람을 총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이들만 뜻할까? 자기 사람이 이들만 뜻할까? 요한복음 17장에 넘어가면 자기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더 나아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까지를 다 포함하는 사람 이게 자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을 사랑하셔요. 이들을 평가르게 하지 않으세요. 이들 모두를 가슴으로 안으세요. 부인할 사람, 팔아넘길 자들까지 다 자기 사람으로. 그 누구를 배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사람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아시죠?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로 이어지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액션, 행동이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행동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을 씻긴부터 쭉쭉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까지 갑니다. 할렐루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자신을 배반할 가론 유다. 잘 아셨어요. 아,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를 배제하셨을까? 그래서 그에게는 떡잔 나눌 때 야, 너나 팔아버릴 사람이잖아 떡잔 패싱할래? 이렇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치몬의 아들 유다에게 뭐하시니 주시니 주시니 아 건너뛰지 않았다. 건너뛰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 맹세 저주할 자가 베드로 임을 잘아셨어요 그를 내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들 모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이들.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 떡도 나누고 잔도 나누시고 그리고는 주님의 발을 씻기실 때 크리소스톰이라고는 하 유명한 고대 교부가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 교부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고대 교회사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발을 시키실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다가셨다고요? 가른 유다에게 다가가셨다는. 야, 제가 서울에서 신도원 다닐 때요. 서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아실 분들 많이 계시죠? 아주 설교 잘하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에게 설교학을 한 학기 배웠습니다. 한 학기를 딱 강의하신 적 있어요. 설교학 강의를. 그때 아주 수업 중에 기억나는 재미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목사가 설교할 때 시선을 어디에 둘 거냐 하는 부분을 다루셨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시선을 어디에 둘 거냐. 우리 강 목사님은 굉장히 디테일 하세요. 굉장히, 목사가 설교하더라도 시선 하나하나지 디테일하게 다 체크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아주 디테일 하셔가지고 마이크도요, 항상 당신이 쓰시는 마이크를 언제나 가방 속에 자기 마이크를 들고 다니셨거든요. 굉장히 디테일 하신 분. 이분이 목사가 설교할 때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면서 목사의 설교 잘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 비율은 절대로 조는 사람을 보고 설교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음, 이게 설교 잘하는 비법이래좋 조는 사람 강조하셨어요 그광모사님심시신 소망교회 교인들도 아마 졸았나 봐요 <웃음> 그 졸기만 하나요? 입을 벌리고 천장을 보면서 아주 주무시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눈이 가기 시작하면 설교할 때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대요 어, 그러면서 설교가 엉망이 된다 은혜가 사그라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쪽은 무조건 안 봐야 된대다 이러보고 존다다 돌려야 돼 이쪽이다 이쪽이요 다 돌려야 돼 <웃음> 그래서 설교를 잘안 하는 사람 안 보고 해야지 그쪽으로 시선이 가면 어느 사이에 목소리가 커지고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설교 시간일 뿐일까요? 어, 설교 시간일 뿐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사이가 안 좋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더막 눈을 마주치나요? 아마 시선 마주치기를 굉장히 꼬려할 겁니다 그 시선 마주치기가 두려우니까 그게 두렵다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피해다니고 빙빙빙빙 시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빙빙 서로 둘러다니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를 팔가로 유다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셔서 그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다 더 눈길을 가지고 그 자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주님의 사랑, 이게 헬라로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 단어를 놓고 굉장히 초기 교부들은 고민을 많이 했대이 아바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주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어떻게 번역할 거냐? 그러면서 찾아낸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찾아낸 거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당시에 호머, 유명한 고대 시인이죠 그 호머의 시에 단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아주 희귀한 단어래요 이 희귀한 단어를 초대 성경학자들이 찾아내고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바드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 가치 없는 것 사랑할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이란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스럽지 않는 것, 가치 없는 것 사랑할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는 것 뻔히 자기 팔자를 보고 계시는데 주님도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성도 가지셨지만 우리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마음 잘 내키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에게 맨 먼저 다가가셨다 이거는 사랑스럽지 않는 것, 가치 없는 것 사랑할 마음이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할 가치가 도무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가론 유다나 베드로나 여타 제자들보다 더 나은가? 더 나은가? 구약 성경에 보면 나를 표현해 주는, 우리를 표현해 주는 우리 인간을 표현해 주는 여러 구절 중에 제가 이사야 1장 4절 5절 6절을 보고 아, 이게 우리 모습이다 라는 것을 제가 정의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죄를 지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죄를 지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몹쓸 짓을 하는 자녀요.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줘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어찌하여 너희가 맞을 짓만 하느냐.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한 군데도 없이 온몸이 다치고 멍들고 상처투성이구나. 그런데도 치료하지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자기 사람이래 이런 우리가 자기 사람이래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결코 놓지 않으신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사도바은이 사랑을 발견하고는 죽음도 권세도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고백이 로마서스 품어져 나오잖아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고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많고 더러우며 자격 없는 자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 죄가 씻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연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여인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아가서 1장 5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그므나 아름다우니 개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한번 들겹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개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내가 금어나 아름다우니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너무 역설이죠 금고 아름답지 못한데 사랑한대 이게 역설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금고 흠이 많으나 주님은 그 모습마저도 사랑하십니다 만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끝까지가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랑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 봐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사랑받을 만한 자는 없을 겁니다 네. 어,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그때는 참 보기 좋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10년, 20년 네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야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봐서 만약에 주님 사랑하신다면 그 누구도 여기 있을 자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의 냄새나고 더러운 말을 시키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병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좀 고장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셔서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네. 여러분 남이 모르는 골방에서 혼자 슬픔을 사귀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나이가 들었어요 머리가 하얘져 힘이 빠져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들 나를 따르고 집사님 집사님 장로님장로님 하시던데 내가 나이가 들고 머리가 휘어지고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떠나가 혼자 빈망망 지키면서 또 자식들 눈치 보는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피곤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남편을 잃었나요? 아내를 먼저 잃었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나요? 이런 일을 당해 마음 둘 곳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내 곁에 서서서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부요할 때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날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궁핍함과 웃음이 사라진 상막한 삶으로 허덕일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래도, 그래도 난늘 끝까지 사랑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지금 누가 받고 있나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마귀가 도망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근이 안아주시는 놀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신앙생활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땐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이 고백, 이 외침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푹 젖어들 수 있게 되기를 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질문한 게요 질문한 게왜 주님은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러셨을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 왜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올인하셨을까? 올인하셨을까? 왜 주님은 그러셨을까?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세 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주님은 그러셨을까? 첫째는, 오직 사랑만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띄어 드릴게요. 띄다 띄워, 같이 읽읍시다. 무엇보다도 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요한 요한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이상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게 뭐냐니까 왜 주님은 그래서 첫째, 사랑만이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주님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인성까지 섰어요. 십자가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계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치열한 자기 마음을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뭘로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을 많이 보시고 하셨어요. 이 제자들의 나중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이들이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호의호식하며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지막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극심한 핍박과 한란 속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다하신 거거든 이들이 그런 압박과 핍박과 순교를 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의 끈으로 줄로 탁 붙드시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 성경은, 정말론적 신앙은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주님 재림하신 때가 가까우 가까울수록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안녕하지 않아요. 더 세상은 요동치고 더더군다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박교와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많은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내 믿음? 참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완전히 사로잡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있기 때문에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첫 번째 사랑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잖아요 읽읍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참으로 더러운 이 죄를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덮으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까지 사랑을 견제하심으로 네. 우리의 모든 허단 죄를 덮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사랑만이 극률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야고보소 2장 13절에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지금은 우리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다음 주일날 성탄 이제 축하 예배를 우리가 다 모두 함께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될 텐데 자 우리가 무엇으로 동방 박사처럼 주님을 경배하면서 맞이할 수 있을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 나로 오신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하면 나아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곁에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되 끝까지 감정이 아닌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고 설령 사랑할 가치와 자격을 갖추지 못할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고 사랑만이 나의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고 사랑만이 극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십시다소망하십시다 네. 소망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된 반응은 두 가지야 됩니다. 하나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게 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나는 치유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선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 자기 사람들 끝까지의 사랑 주님 나도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주님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오늘 그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여러분 반응하며 기도하세요 반응하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 어떤 차지에 있지 어떤 형편에 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도 끝까지 널 사랑한다 이 사랑에 나를 연결세우고 이사랑이 나를 치료 하나님. 오늘 이전에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쳐다들겨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제게 붙여주신 나의 사람들 나의 가족과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혼내려는 거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감행이 아닌 의지로 사랑하게 하시고 신의 사랑을 갖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답게 두려움을 겪고 갈수 있을 것이며 그 사람만이 나의 허물과 죄를 덮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만이 금주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끝까지의 사랑에 젖어될수 있도록 이 끝까지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 한결에 두고 설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성주의 오늘 주의 하나님 오늘도 하는 자기 사람으로 응원주시 감사합니다 자기 사람으로 사랑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도 난 끝까지 사랑해 하십니다 이사랑이날 일으켜 세웁니다 이사랑이날 치료합니다 이사랑이날 새롭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여 우리도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나의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가정 그 회를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닌 의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설령 사랑을 가치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으며 그 사랑만이 나의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랑만이 극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에 푹 젖어들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을 축하하며 그 기쁜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소중한 십의 일조와 여러 헌금으로 봉헌하며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으로 담아드립니다 이 시간 흘러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산업과 가정에 우리의 건강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는 영육관의 복과 재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